이 엄청난 양의 날벌레 보이십니까? 이거? 이와 눈도 뜨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워머를 그나마 끼고 있어서 그래도 더 힘든데 와 그래도 이거 양이 엄청납니다 되게 와 이번엔 벨리코사가 날라왔네요 와 크기가 큽니다 와 화내는 거 보세요 이게 벨리코사가 이제 멋쟁이 사슴벌레 종류라고 아주 예쁩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 가서 이것도 봤었는데 이제 인터메디아 인터메디아도 비싼 종류죠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터메디아도 와, 진짜 예쁘네요 이야 여기는 이제 코카스 장갑이 날라왔습니다 야코카스 이거 한몇 미리 될까요 이거? 70아97 97아 97정도 90에서 100 사이 와 아주 큽니다 우와 여기 지금 사슴벌레 구지에 날라오고 여기 색깔이 좀 예쁜 좀 밝은 기디온하고좀 어두운 기디온좀 단갑 기디온골고 날라오졌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의 이번 채집의 목표. 주 목표에 이제 로젠버기,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잡혔습니다 와, 안커싱인데도 이제 아, 괜찮네요. 아주 예뻐요. 이건 한 80, 80 정도, 80에서 90 사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예쁘네요. 역시 이건 언제 봐도 예쁩니다. 와, 지금 이름을 알수 없는 지금 장수풍뎅이에 날라왔어요 왠지 이제 남방 장수풍뎅이 비슷한 모양이죠? 와, 지금 여기 카네스나 왔는데 이게 토판스하고 비슷한 개체예요. 근데 이제 등쪽에 이제 연한 갈색이라고 할까요? 살짝 주황색 빛이네요